응 음. 음. 파이팅 네, 파이 저희 효도해야죠 너무 많은데 그죠 어. 무대 뿌시러 가시죠 어, 오케이. <웃음> 화로 보이스 박지현과 안성훈이 준결승에서 1위와 2위로 순위를 다퉰는데요 잠시 쉬는 시간에 서로를 챙기며 러브샷을 하는 등 꽁냥꽁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 잖아요 그렇지 아 이거 음. 지현아 이거 뭐야 어. 30대 중반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 <웃음> 그쵸 제가 형님 체력 떨어지지 말라고 준비했습니다 <웃음> 어. 러브샤샤라 도아아 어? 음, 음. 으으으 음. 음. 파이팅 니 네, 네 덕분에 힘이 진짜 날것 같다 지금 어. 야. 형 드리려고 가져온 거니까. 형 가져온 이거 다? 우리 하나 아, 가자. 저희 효도해야죠. 너무 많은데? 진짜. 그러면 나 부모님도 좀 갖다 드려야겠다. <웃음> 고맙다. 오. 그죠. 어. 무대 뿌시러 가시죠. 오케이. 그죠. 무대 뿌시러 가시죠. 오케이.